쿠라에서 미니 건조기 에어로데이지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멋진데? 내 거야? 미호랑 같이 사용할 거야. 아호 신난다. 선물은 항상 신나지. 노는 건 나의 일상. 미오, 선물 받으니 그렇게 좋아? 이제 제품 개봉을 해보자. 두 개의 끈을 위에서 잘라주면 오케이. 상자를 위로 들어 올리면 끝나. 짠, 간단하지? 오, 내집 모양 같네. 테이블 조심히 제거하면 끝. 약 10kg의 가벼운 무게로 어느 곳이나 이동이 편리해. 구성품을 살펴보자. 열풍 배기구야. 배기구 앞 설치망. 설명서. 교체 필터. 가볍게 터치하면 전원 온 위아래 방향 조절로 원하는 모드 설정이 가능해 순서대로 전원 작동 위아래 방향 이동 AI 표준 대량 소량 쾌속 신발 살균 탈취 열풍 기화 방식이라 꽂기만 하면 돼. 필터는 3중으로 되어 있어. 내열 강화 필터 스테인레스 스틸 린트 필터 미세먼지까지 생각한 패브릭 필터 물 세척이 가능해서 관리가 쉬워. 깨끗이 씻어 다시 장착 앞부분에도 필터가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좋겠어 쓱쓱 싹싹 이제 빨래를 건조해볼까? 내부는 스테인레스 드럼이야 수건 넣고 닫으면 오케이 대형 디스플레이 장착으로 보기 편하고 AI 모드는 빨래 무게 온도 습도를 알아서 스스로 감지해. 잘 돌아간다! 2분마다 정방향, 역방향 모드로 회전해서 엉킴을 최소화해. 원적에선 특허이터가 장착되어 있어. 내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곡선형 디자인이야. 나는... 원기어 DC 모터 장착으로 소음을 줄였어. 듀얼 펜니터로 구석구석 빠르게 건조 가능해.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끝났어? 이제 꺼내볼게. 보송보송. 잘 말랐네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좋다 신기한 친구네 신발 건조 해볼게 무회전 신발 건조 모드야 다 됐어 역시 뽀송하다 거기 있니? 미호 장난감 옷도 살균 탈취좀 해보자 그게 가능해? UVC 살균으로 10분이면 끝나 괜찮으려나? 미호야 끝났네 주세요. 개운하게 살균된 느낌이야. 보다. 이번 나한테 필요한 친구네. 친구들아, 이 장난감 깨끗해졌어. 오, 이자? 한번 더. <끝> 소량의 빨래 건조도 걱정이 없네요. 반려견 집사님들도 꼭 필요하고 더 열심히 놀았다 다음에 또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